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한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소리 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암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새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밝은 눈으로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로 이야기해 주세요 샬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 시몬으로 살았죠 어, 시몬으로 살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 그는 오부니까 아, 오늘 뭐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좀 잡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날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바다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다른 일을 또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판단대로 그의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내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당신께서 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모든 것을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시면 따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쉬시면 같이 쉬고 예수님 주무시면 같이 자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또 베드로도 함께 머물고 잡수실 때 함께 먹었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어느 날 걱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따라 사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 자기들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승천하여 떠나시면 그 후에 제자들을 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먼저 그들을 먼저 위로부터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두려움도 근심도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실 때이 제자들을 위하여 세운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해서 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는 게 그 대책이었는데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유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저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동안에 얘들아, 내가 너의 보혜사였지 않냐.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그 역할을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잠깐 방문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람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나하고 똑같은 너희들을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과 조금 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당신께서 가셔도 당신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거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몸으로 함께 계셨던 반면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시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가고 예수님 머물면 머물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그 역사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과거의 끝난 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오늘의 일이 이루기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후로 모든 일을 성령님 따라 행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같이 읽읍시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냐 하시니 그럽니다. 성령께서 고넬로 집에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귀로 들린 음성이라기보다 감동으로 마음으로 할루야 아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안디어 그 회가 최초의 성교사라고 할수 있는 이 바나바와 아직 바울되기 전에 청년 사울을 보내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성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때 성령님께서 안족 성도들을 다 함께 같이 이제 모아놓고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던 의미보다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바나바와 사울 혹은 다른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고 안족 이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겠다는 공감대가 확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니까 의견 대립이나 갈등 같은 거 없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이 지역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전해야 될것 아니야 이 마음이 온 공동체 속에 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 감동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교회 중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돼요 그게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온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셨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안으시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어두워가지고 예민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영이 열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들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처럼 이 성령님이 주도하신 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예수님의 성천 전에는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일하셨듯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의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때자 어디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성교 방향을 정할 때도 그래서요. 바울은 내심 난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해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는 방향을 오늘의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용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고 허락하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가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향이 여기다 하시고 어떤 때는 거기가 아니다 막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자 복음의 방향이 유럽 쪽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더불어 진행되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되고 성령 안에서 통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홀로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을할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까지 보혜사가 임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 앞에 그들 뒤에 언제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때 임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시라 현재 진행형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설교 준비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여러분과 동행하여 함께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식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영이 민감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뭘 가장 중점적으로 도우실까? 물론 다 도우시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 시간에 놀라운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 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은 각 개인, 개인에게 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구원론적인 그 용어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려도 소명, 때가 되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 암흑에야, 교회 가자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세상 힘 믿었던 것, 내 육신의 힘 믿었던 것, 내손 믿었던 것, 내 생각 믿었던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생이고 그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하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사랑받고 싶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칭의 네. 의롭다 칭험을 받게 하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여러분 똑똑해서 부른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자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양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가십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 살았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견인,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세요 믿음 확신, 구원에 확신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때 우리 몸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몸과 똑같이 영화롭게 되게 만드는 것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말할, 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성령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왜이 제목을 깔았을까요? 왜 뽑았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홀대했어요 냉대했어요 편견을 가졌어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는 것처럼 성령님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성령님이 하신 건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올려보았어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하신 일을 제가 가로채고 있었네요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네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함께 하실 성령님,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속삭일 때, 길을 닫지 마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때, 우리 생각을 누르지 맙시다. 그 생각을. 뜨거운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뭔가 하면 나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어요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난뭐 성령님 도와주시면 좋고 난 성령의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중에 나는 성령 체험도 없고 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믿어지지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모함은 있지만 믿음은 안 생기는 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이 없어서일 뿐이지 여러분 중에 지금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대답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셨나요? 와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보셨나요? 그러면 대답 못해요 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못 보거든요 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죠? 보지도 못하고 이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 하나님 만났냐? 너 하나님 보았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믿냐? 이 불신자들이 이질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시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 예수님과 악수 한번 해보셨나요? <웃음> 대답 못해요 아니 예수님과 악수도 한번안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대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과 악수도 한번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기까지 해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강력한 기적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덕천동에 한번 나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삽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믿죠?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성령 체험 없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몰랐으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성령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 삶 속에 그럼 왜 성령님의 역사가 예미하게 느껴지고 난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나는 그동안 내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거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사랑하는 거뭐 그것도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동의를 합니다만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병도 고침받고 기도하면 다음 날로 해결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정을 할수 있는 경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동료들 가족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라 그사람들 콧대를 한번 끄을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내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보다 권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함중이에요 그가 진짜 성령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은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 기적적인 치유,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역사, 권능, 뭐 어떤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하면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이 말씀 때문에 능력과 권능을 생각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만 은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 전에 먼저 응급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능 받고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님 그분이 먼저이고 그분이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권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인격체란 말은 자기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부터 무시를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냉대하고 헐대하고 따돌리고 무시할 때 기분 나쁘죠 감정 안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똑같습니다. 성령님 역시 무시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조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만 바라고 있다면 솔직히 좀 섭섭하죠. 내가 온 것은 기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간 어떤 선물이나 무슨 음식을 더 바란다면 그러면 뭐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마음은 많이 서운할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도와줄 도움만 바라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함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저는 이용당하는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성령님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권당, 어떤 은사, 어떤 선물 뭐 이런 거라면 성령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는 분은 드물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성령님께서 이용한다고 느끼고 그러면 그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오늘도 우리 50팀, 우리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에 우리 50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찾는데 너희들 예배에 무언가 이렇게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만 성령님 이용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역사 권능보다 은사보다 선물보다 우리는 성령님 그분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께 기기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베푸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이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누나미스 바람과 같은 역으 바람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고정관념, 편견, 감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신학적으로 간단한 정리를 하면 개인의 성하와 구원은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로 그 일을 하신다면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론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권능과 은사의 역사를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거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주로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예요 오늘도 우리 새날 공동체의 이 역사가 임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세요 보세요 할렐루야 예. 네. 보셔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어, 뭐 이걸 놀라운 일이라면 놀라운 일일 수가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치유를 하신 일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정만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이제 하나님께 윤관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대에 어, 가서 잠깐 영상을 어, 좀 찍어 왔는데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자체가 제가 한달 한 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혹시 나는 그것줄 알았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간 거예요 병원에 내가 코로나가 좀 된가 싶어가지고 첫 사진 보자마자 너무 심각하다고 요 자기 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아, 바로 그냥 대학병원 그 잡아야 된다고 예약부터 하고 조치 검사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말 듣고 저는 또 나름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우리 큰 형님도 사실 목으로 암으로 30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또 40대 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얘기 듣자마자 저는 막 그냥 충격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일 먼저 생각되는게내 죽으면 봄은 있는가 가족 걱정부터 해가지고, 형제들 걱정, 막 오만 걱정이 다 드는데요, 막. 일단, 막 뭐, 딸한테도 연락하고, 아들한테도 연락하고, 기도를 좀 해라. 아빠 이런 상태다. 집안에서는 좀 아깝게 집주주고 우리 누님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누님도 그 사실을 아니까요, 우리 가족력을 아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출을 돼가지고, 이제, 우리 조규성 집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한대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내일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 좀 심하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가지고 것 같으면 영흥 말라갈 거냐고 나는 그런 거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안가겠다 사실 그 말을 했었어요 근데 두번세번 번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그 굉장히 그신유은사가 강하기 때문에 기도 한번 받자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 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 한번 받고 싶다 해서 갔는데 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뜨거운 음식도 먹었지만, 은제 몸에서 막 열이 막 계속 올라왔었어요. 몸이 열이 올라왔는데,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났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 미안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안수를 해줄 때. 근데 그 기도, 여러 가지 막퇴치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과중에딱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꾸짖는 거예요. 이목 안에 있는 병마를 꾸짖더라고요. 기도 중에, 퇴치 기도 중에. 아, 그때 제가 그냥 그 기록이 계속 남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또 계속해서 다음에도 또 기도를 받아들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목에 있는 병마를 또 한번 꾸짖어 보자. 퇴치 기도 세수스로도 했거든요. 좀 떠나라, 떠나라, 제발 좀 떠나라. 그래서 월요일 날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또 내시경 그 막대 내시경으로 했는데 이만한 화면을 갖다가 5일 전 사진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를 해주더니만 왼쪽 사진은 사실 보기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오른쪽 사진은 보니까 성대도 깨끗이 보이고 이 주변에 혹이라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게, 어, 오일전 사진이고, 이 사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왼쪽 사진은 막, 좀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성대 자체가 막, 이렇게 돼 있고,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근데 오른쪽 사진은 이 동그랗게 되면서 성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의사가 천첫 마디가 하는 말이, 대학병원에 그 조직 검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어저께 중학병원에 또 이제 예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월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을 드리려 하다가 아직은 모른다. 중학병원에 가고 다시 한번또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중학병원에 갔었습니다. 중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피검사부터 이 모든 검사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갑상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오래전부터 갑상선이 안 좋습니다 갑상선이 한달 동안 제가 약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병원 그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만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거의 정상으로 돌았다 한달 동안 약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 혼자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졌는데 깨끗해졌는데요 그말 그 듣고 병원에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다 전화를 하고 그 아들하고 딸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톡을 보내고 집안에 죽은 다시 죽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그런 그러니까 기분으로 혹도 싹 사라지고 갑상선 수치도 홍, 완전 정상으로 갑상선, 정상, 갑상선 수치가 뚝떨어져가지고 거의 정상으로 정상. 되버렸고목 자체에 혹이 하나도 홍, 없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도대체 5일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화면상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어저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그 화면을 스크래트 해가지고 평국 전국에다니면서 간정좀매라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런 얘기까지 내가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지금도 사실 얼떨떨하고 안 믿기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확실히 종합병원에서 병명을잡아보진 않았지만 아예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치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정말 안 믿기면서 놀라워요 저는 사실 주일날 보살님한테 그. 안수지도 받으면서도 믿음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갔어요. 제 스스로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이 있었서가 아니고 백부장의 믿 때문에 그 하인이 치유가 됐다는 그걸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셨지 조교성 집사님 가족들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지 신영 장로님도 끝도 없이 기도해 주셨지 그 감동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데예요 세랄교회에 이번에 요한5 6일 지나면서 저는 사실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아무도 없고 제 주변에 별로 뭐, 뭐 아웃사이더처럼 외톨이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 돕는 진짜 보이지 않는 돕는 기도의 손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 참. 교회 식구된 그채널 뒤에 사실 다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축구 선생님 살려주셨습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우리 이분이 믿음도 없이 지난주에 기도받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억지로 우리 조유사님이 사실을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니까, 조주사님들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교성 집사님께서 정말 이 백부장처럼 기도 한번 받자. 저는 또손 얹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손, 나는 손 얹고, 조주사님은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리고 오고, 그래도 자기가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예, 이 혹도 싹 제거가 되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자기도 지금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곳곳에 불이 붙고 있어요 강하게 임하고 있어요 네. 바람같이 불같이 생명수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더 많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네.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성령님 절대로 홀대하지 마시고 냉대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이 무관심한다고 성령님 떠나가시긴하지만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성령님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더 성령님의 품속에 파고드는 은혜가 우리 세날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제가 또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또 회개했어요. 제가 채널기 목회하면서요, 뭐추수 감사들, 뭐 성탄들 이런 건 제가 강조했지만 성령 강림 주일은 제가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매주마다 성령님 찾고 환영합니다, 하니다마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어. 오늘과 내일 성령님에 관해서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령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어찌 다음 주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성령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함께 하세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세세하게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하면 일어나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독 바라고 의지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성령님께 먼저 우리 감사와 한우와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돌리고요 할렐루야 이미 임하고 계셨어요 이미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더 바랍시다 더 환영합시다 더 갈망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셨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계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무죄함으로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하나님 영이 깨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나 살고 있었음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 냉대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문밖에 서성이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근심치 않도록 성령님 소멸치 않도록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함께 살게 하여 주소서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바라고 의지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불로 바람으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깊숙히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미 그 역사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세요 영광을 홀로 받으세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이 더띄어지고 우리 영이 더 분별함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민감한 우리 나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성령 우리의 속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다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11조와 여러 예물들로 예배하고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착용하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심게 싸오니 하나님 나라와 통치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